이1은 두번째 강설입니다. 고린도 전도 첫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아덴에서의 복음전도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복음을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밭이 헬라 사상에 절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롱도 하고 나중에 또한번 다시 들어보겠다고 하며 복음 전파에 공식적인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강서를 듣고 개심을 하여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의 사정상 더 오래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이 되신 주님이 또 보여주신 약속, 따라서, 아직 복음을 받아야 할 곳이 더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전에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인 전도의 그 사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어찌됐든 어찌 오래 머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반대자들이 더득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그것을 떠나게 된거죠. 물론 그곳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이후에 그 그리토인으로서의 그 삶의 행보를 위한 배려는 어떻게든 하고 떠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뭐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떠나지는 않는거죠. 하우나 그들을 두고 가는 마음은 아주 많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지만 바울의 이런 행보는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른 것이지 박해나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뭐그저 예, 사도행전 20장 뭐 35절인가요? 아마 그, 그게 나와 있을텐데 음.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고자 그곳을 피하여 떠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을 떠나면서 베레아에서 온그 디모데와 신라를 다시 마게도냐와 빌립보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의 교회들에 대한 염려와 또한 선교비의 지원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해서.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한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지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아프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아, 18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해서 보면, 아, 1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의 고린도 전도의 내용이 나오고요. 아, 2차 전도 여행의 그 절반이 넘, 넘, 넘는 그런 1년 6개월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이 겪은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나머지 18절부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과정으로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라로 올라갔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내용이 2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3절부터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나오는데, 이제 그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을 그 둘러보면서, 그러니까 그곳은 갈라디아하고 브루기아 등지의 그 교회들이죠.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를 굳게 하는 일을 음, 하였습니다. 이후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아볼로에 대한 그 소개가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면서 겪었던 아, 첫 번째 일이 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그 전후소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은 일이 매우 많고 다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만 누가는 지금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이 성신님의 능력으로 그의 택한 종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루어져 가는지를 주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전도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1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그 화려한 철학과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아마 이 시기는 주 51년 겨울쯤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합니다 아덴을 떠날 때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착잡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아, 빌립보로 보낸 디모데나 그 신라가 아직 함께 있지도 못한 형편이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이 어떻게 잘선나가는지에 대한 소식도 궁금했고, 또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어, 마저. 매를 맞았던 일의 후유증으로 몸도 많이 쇠약해져 있었을 것이었고, 또 아덴 교회 식구들의 앞날에 대한 것도 아직 불투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착잡하지 않았는가? 뭐 돌아온 교회들은 다 걱정이 되겠지요. 든든히 서서 나갈만한 그런 기관도 안 됐고 이제 아무튼 그. 적대 세력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늘 상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세워놓은 교회들에 대한 염려,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염려가 되겠죠. 단순히 세, 이제 세상 염려가 아니라 세상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제 구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부르심에서부터 영화로운 상태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고 그것도 개, 개인이 아니라 교회들이 그렇게 서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교회 안에 그 이상한 요소들 또 거짓된 그 요소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그런 교회들 을 놔두고 떠나가는 것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많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가족 중에 어린 아이들 어디 집에다 놔두고 어디 가 가보려고 하세요? 불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힘을 내요 고린도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해필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됐을까? 큰잘알수 없지만 그 고린도가 매우 타락한 곳으로. 알려 있고, 또 어쨌든,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 헬라 도시들 중에 상업적으로 매우 번성한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했을 것이고, 특히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해서 회당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겠는가 하고 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시골 동네로만 이렇게 찾아서 돌아다닌 건 아니고요. 항상 거점 도시, 그 중심 도시들을, 어, 그, 찾아다니면서 그 유대인의 회당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고린도로 오게 된 것도 그런 배경 속에서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중심의 성교 전략이 복음 전파에 매우 유용하다는 걸 인식하고, 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통의 편리함, 빈번한 사람들의 내왕 등이 고금 전파에 유용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해서 알죠.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이제, 말라기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활동하기까지는 약 400년의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 기간에 얼마나 이제 국제 정세가 바뀝니까? 어, 그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뭐 헬라로 헬라에서 이제 로마 헬라가 이제 네 등분으로 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어,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로마가 아,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언어가 통일되고 문화가 통일돼 나갈 때 이제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중에 또그그 그 주님이 일반적인 역사도 아주 어 무시하고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시고 오신 거죠. 언어가 이제 그렇게 통일성이 있고 복음 전파하기에 길도 다, 잘 닦여 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고 그 자신의 그 이방인으로 이방인 전 사도로서의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인도받다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일수로는 한 50마일 정도 됩니다.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자면 육로로 가는 길하고 해로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웃음> 육로로 가는 길이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이 만이 이렇게 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육로로 가는 길보다는 해로로 가는 길이 더 편하지 않았겠나 이제 아마 그렇게 해로로 해서 고린도로 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쪽 아드리아 해하고 에게해가 이제 고린도 운하가 뚫려가지고 어, 거기 배들이 이제, 그, 거기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죠 근데, 그거를, 뭐, 역대 정치가들이 계속 그걸, 그, 거기 이제 제일 가, 는 부분이 되니까, 거기를 뚫어 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바위가 나오고, 받다 보면 바위가 나오고, 그래서 못, 못 하다가 이제 최근에, 근대에 들어와서 그게 뚫린 거예요. 고린도 운하가. 아무튼,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 이쪽, 서쪽, 서쪽으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제 그쪽이, 그, 그쪽 아드리아 해를 그, 그 끼고 이제 번성을 한 그런 어, 음. 지역이 됩니다. 음. 고린도는 이제 중앙 헬라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그 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음. 그, 지금 그리스 이제 남부, 남부지역이 되는거죠. <웃음> 펠로폰네스스 반도 남단의 바다는 풍랑이 심하므로 이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통해서 무역하는 어, 배들이 이, 마, 많이 다녔습니다. 고린도에는 두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고린도만 서쪽으로는 레움이라는 항구도시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이제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이제 이차 전도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수리아로 올라가게 될때이 갱그리아에서 타고 에베소로 해서 이렇게 수리아로 올라가게 되죠. 아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무역에 있어서 아주 중심지가 될 만한 여러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한가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주전 4세기 후반부터 주전 196년까지는 주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곳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전 196년에 플라미니우스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해방이 되어 아가야 동맹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간 로마에 대항하면서 이제 버텼지만 주전 146년, 무미우스에 의해서 고린도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46년경에 줄리어스 시저,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 도시가 정책적으로 이제 재건이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제 해방 노예들을 그,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는 옛 영화를 되찾게 되는데, 이후에 아구스토에 의해 아가야가 마게도냐로부터 분리되면서 이 고린도가 이제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됩니다. 로마는 이곳에 별도의 총독을 두어서 다스리게 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12절 이하 17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았지만 고린도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도시로서 상업적으로 부유하게 되자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도 그 바다를 끼고 번성하는 그런 도시, 즉 항구 도시들이 얼마나 그 우상이 많습니까?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좋은 배들도 있고 뭐다 기후도 관측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어려움들을 피해갔지만 그 당시에 뭐뭐 뭐 기후를 예측할 수도 없고 좋은 배들도 없고 그러니까 나가면 불안하니까 이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섬긴 거죠. 아무튼 불안한 도시는 이제 육적으로도 아주 방탕한 도시가 되, 될 수밖에 없어요. 내일을 알수 없으면 오늘을 그냥 행복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 살다 죽자, 이런 사상이 팽배한 것 아닙니까? 이 도시는 아주 우상숭배와 성적 방탕이 아주 팽배한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아무나 갈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격언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고린도인들 뭐 맨날 거짓말장이 뭐, 뭐, 그렇, 그기도 하지만, 원래. <웃음> 그, 아주, 이제, 우범 지역 같이 된 거죠. 아프로디테 신전도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상주하는 아이 창녀가 무려 천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그곳의 육족부패는 일반 양심으로 비추어봐도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린도는 정신적으로 아주 황폐한 곳이었고, 육체적으로 방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믿음과 사명이 없이는 갈수 없는 그런 곳을 사도 바울이 간 것인 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전도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소개되지만 그 바울, 바울의 전도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소개되지만 그런 풍토의 영향이 있어서. 교회가 우상숭배의 재물을 먹는 문제라든지, 재판의 문제라든지, 성적 방탕의 문제 등등이 시끄러운 그런 교회가 됐죠. 우리가 고린도서를 봤지 않아요? 성적인, 뭐, 아비의 그 여자를 아들이 취하기도 하고, 뭐, 그런, 그런 일들, 우상의 재물, 또 혼인, 또 여자들이 굉장히 또 억셔가지고, 득센 그런 환경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고린도에 와서 유대인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아굴라와 프리스킬라입니다. 아굴라는 이제 본도 출신인데, 본도는 이제 지금 터키 북쪽이에요. 이그 흑해 지역 그그 그 이제 남쪽에 해당하는 거죠. 이전에 이제 이 본도도 한번 바울이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던 그 지역 아닙니까?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굴라가. 그 이름은 아굴라인데 이제 이게 헬라식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가문 가운데 연관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이름은 다른 곳에는 브리스가로 나오는데 그에 대한 그 이름의 애칭이 이제 되는 거죠. 브리스길라의 애칭. 그, 그런 애칭들을 많이 쓰잖아요. 다니엘을 뭐, 데니라고 하고. 데니 이렇게 애칭으로 축약해서 부르는데, 이제 브리스가는 그렇게 축약한 애칭이다. 그들이 어떻게 만나 결혼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혹자는 아굴라가 가죽 기술이 있고, 브리스길라 쪽에서는 자본이 있어서 그렇게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원래 이탈리아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나가지고, 이제 그곳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고린도까지 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유대인 추방령은 유대인들이 사회적인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에,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유대 사회의 폭동은 누구에 의해 일어났는지 알수 없지만 아무튼 그리토교와 유대교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제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그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일의 선동가였는지 희생자였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 일에 대해 평하는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그는 희생자가 아니었나, 그 가정은. 아무튼, 바울은 아가야 지방의 그첫열매로도 그들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이제 스테바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그리고 저들에 대해 동욕자로 배려하는 걸 보면 그들이 이제 고린도에서 처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이전부터 믿어왔던 그런 존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로 해서 저들이 고린도에 왔는데 저들이 그때 아주 정착하려고, 살려고 했는지 아니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고린도에 잠시 머물는 것이었는지도 그 이제 우리는 잘알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바울이 그 가정을 만날 수 있었나? 바울이 그간에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한두 번의 도움으로 선교를 했었고, 어또어 그것이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 갈만한 그런 양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그 빌립보의 그 빌립보 그 교회 도움을 받아 사역을 했지만 때와 형편에 따라 직접 일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의 열매가 많이 있었지만 아직 저들의 수준이 사역자를 지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기회가 되는데도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본을 보이고 전도의 일을 계속 했던 걸로로 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9절에 참조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뒤 이제 베르야에서의 사역에서 그가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만일 일을 안 했다면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전도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거기서도 뭐생활에 어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와 빌립보로 보낸 신라와 디모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아주 어려워서 일, 일자리를 물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능 음, 그 중에, 이제, 천막 짓는 일을 하고자 해서 그런 일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생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을 것으로 주정을 합니다. 바울은 생업이 같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이 천막 짓는 일이라고 해서 이제 천으로 다루는 건 아니고요. 바울이 언제 이 천막 짓는 일을 배웠는지는 알수 없지만, 여기 천막이라는 것은 천으로 된 천막이 아니고 가죽으로 된 천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막 짓는 일을 피역 다루는 일, 일과 연,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이. 학자들은 그가 다소의 출신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어떤 추측을 했는데 다소라는 지역적 특징이 천막의 재료가 되는 염소털 가죽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배웠으면 그곳에서 이제 그걸 배웠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 일을 한 까닭은 무엇인가? 물론 그 일을 하기 자체가 사명이라서 한 것은 아니고 주된 사명은 전도의 일이죠. 이제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아직 그곳에 교회가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수시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제 사역자들이 돈을 버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역자가 일을 할수 있는가, 할수 없는가 하는 접근,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서 풀려고 한다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는 일을 할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합동취육에서 보면, 어, 그건 이중식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시기에 어려우니까 그 이제 헌의를 낸 거죠. 우리 목사들도 일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줘라. 그 이중식 갖는 거를 좀 허용해 달라고 하는 거죠. 바울사도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울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닦는 역사 가운데 일을 한 사역자입니다. 이 교회가 이미 서 있는 터에서 이, 이런 일을 한건 아니죠. 교회가 어떠어떠하니까 교회의 사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할 형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 자신도 빌리포 교회에 지원금이 있을 때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을 전하는 일을 했고 또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권면을 할 때는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할 것을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에 말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권리를 포기한 것은 그것을 그 고해하는 자들 때문이라는 걸 밝히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뭐돈 받고 일하면 여기 또 탐욕이 있어갖고 돈의 꿍꿍이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일한 거예요. 어? 일을 한 거예요. 안 받고 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뵐 사람들이 다 있죠. 지지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제 자기네들 시각으로 사역자를 판단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뭐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을 참조하시는데요. 여기서 이게 때운 길이기 때문에 짧게만 읽겠습니다. 11절로 하고 12절만 읽겠습니다. 나중에 전체 참조해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베드로나 뭐 이제 가족들이 있는 그런 사역자들은 다뭐 신령한 것을 뿌려서 육신의 것을 거두고 살았던 거죠. 그건 뭐 전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죠. 혼자 가족도 없죠. 혼자 일하는데 뭘 받아서 그뭐 챙기면 무슨 뭐 욕심 나는 거지 보였는가 보죠. 이제 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나 또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해서 늘 돕는 자로서 일을 했는데 음. 교회에서 이제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아, 그것 그런 권리조차도 포기해 버리고 일을 한 거죠.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6절 그리고 우리가 어, 뭐 이전에 봤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변 사람들의 공교를 받으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신실한 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도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사역자들이 일을 한다면 교회 중대한 장애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 연구를 하는데 지장을 받고 묵상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전진에 결핍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자기 기능이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 의사나 뭐 이제 무슨 뭐 다른 좋은 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뭐 그렇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아는 우리 저저그 전에 제가 대신 측에 속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한의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 한의원 하면서 목회했어요. 네. 그니까 아무튼 의사나 그외 전문 기술을 가진 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 돈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주장을 또 내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믿음이 없는 거죠. 이제 불리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은사가 있다면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가 드러나도록 선교하는 것이 죄일꾼으로더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초대 선교사들, 의료 선교사들, 미국에서 그 의료 그 기술을 가지고 그걸로 얼마든지 편히 아주 저 살면서 복음 전파 일을 할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말렸어요. 한국 가는 거를. 그런데도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한 거죠. 이 의사로서 일을 하려고 온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하려고 그 그 의사의 일을 쓴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아주 합당한 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음악 하시는 말스벨이라고 하는 그 마두원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마두원 선교사인데, 그분도 음악 박사예요. 근데 한국, 그 한국 클래식 음악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분이. 그 부인은 한국 클래식 어, 음악의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분이, 뭐, 뭐, 현재명, 뭐, 저기, 김동진, 뭐, 이런 분들 다 가르쳤어요. 옛날에. 1920년대, 30년대. 예. 이제 우리 이제 김홍전 목사님도 그분과 관련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기록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그그그 그, 그 말스베리 선교사도 미국 지금 줄리어드 음대보다 더 좋은 셔우드 음대 출신인데 거기서 박사인데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일부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음악을 자기 개인의 영광과 뭐 저걸 위해서 쓸려고 온게 아니고 여기 와서 찬송을 가르치고 에, 복음을 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은 그 말스베리 선교사는 강원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그, 그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모아보죠. 기회가 되시면. <웃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역자가 세상 직업을 가, 가지지 않아야 않아, 마땅, 마땅합니다.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일하기 싫어서 이런 주장을 내세운다면, 그건 죽을 일이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교회를 세우는 기본적인 일도 하지 않고 굶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은 아주 그릇된 것입니다. 수입이 없으면 일을 해서 이제 생활해가면서라도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가만히 굶고 앉아 있는 것이 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 초창기 때뭐 몇십만 원 사역 사례비 받고 사역을 했는데, 그걸로 애들 둘 생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진짜 잠시 이제 공공근로도한 적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뭐, 애들은 뭐 일을, 나가서 일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일을 하면 말씀 준비를 도무지 할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할 때도 혜택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혜택을 받아서 일을 한 적이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아, 이건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성도들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은 불신자보다 악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나이에 뭐 성경 보고, 뭐, 뭐, 뭐, 뭐 한다고, 어, 그러고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특별히 이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시기라면 그래야 되겠지만, 일하기 싫어가지고 핑계대서 성경 본다고 그러고, 뭐, 책 본다고 그러고. 이러면 이게 악한 거잖아요. 애들 같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어른이 그러면 악한 거죠. <웃음>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구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노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동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을 해야죠. 그리고 복음을, 복음, 복음 전파를 지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죠. 일로 사역자는 한 책의 사람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에 주력을 하고 그것이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지식처럼 조금 아는 것으로 재탕 삼탕해서 써먹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 상황에 합당하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순종하는 자로서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사역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시간이 널널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고하 사람이 있다면 그걸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역자를 언제나 자기 수화 사람으로 알고 부릴 것이고 언제든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무례하게 방문하거나 호출하거나 할 것입니다. 진리의 궁금증이 생기고 그런 것을 풀다가 풀지 못해서 찾는 경우는 다르지요. 그런 동기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제가 될 것입니다. 사역자를 뭐 진리와 관련해서 복음 전파와 관련해가지고 찾으면, 찾으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그, 복음 전파하는 일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상담하고 나누는 건 복된 일이죠. 그런데 뭐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 외의 일 가지고 와가지고 뭐 그러면 그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 사실 그그 그 향유 부은 그 마리아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람은 300세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에게.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뭐, 이제. 그니까 가론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항상 거짓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 지금 이 향유를 부인,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를 그, 저, 예비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예수님의 장사가 이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한 구속의 일이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3 0 0대나리온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게? 예, 그걸, 그걸 보고. 이게 예수님을 그 은전 이 집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은전이 이 집에 팔아먹어. 가장 귀하게 대할 분을 그 그렇게 팔아먹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형제들을 값싸게 여기고 또뭐뭐 뭐 물론 형제들 값싸게 여기는 사람 주의 일꾼도 값싸게 여기겠죠요 함부로 대하고 뭐뭐 뭐 하나 대우하는 것도 이 아주 뭐 계산하고. 아주 값싼 사람들이죠. 아주 아주, 아, 뭐 그,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제들을 좋은 걸로 대우하고 진리로 대우할 뿐만 아니라 좋은 걸로 대우하고 하지 않고 예, 계산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 유행 안 따라가겠어요? 다 따라가지. 그거 하느라고 못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우리는 아무튼 참이 대우할 사람들을 대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목이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해야지. 회개해야 됩니다. <웃음> 아무튼 그이 그 사역자의 일하는 문제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얼마 안남아서 오늘 다 하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걸려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일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디모데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히 일하며 우수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유조하게 일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만나 저들의 신앙은 한층 더 장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되지만 저들은 구약 박사인 아볼로를 조심스럽게 가르치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에베소에 가가지고요 저들은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바로 설명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걸로 그런 거로 저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을 위해 목이라도 내 놓을 생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을 목이라도 내 놓을 생각. 더나아가 저들 부분은 하나님 나라 설립을 위해 자신들의 안정적인 일까지도 기꺼이 버렸습니다. 후에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할 때 이들을 과 함께 했는데 바울이 로마 여행을 계획할 때 먼저 로마에 가서 준비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을 장막 짓는 일을 했는데 그걸로 먹고 사는데 뭐 생계 유지하는 데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도 생계 유지, 자기 품위 유지 이것 때문에 돈을 벌어먹고 산다면 그건 세상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진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그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함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지. 예.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한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 다른 이방 교회가 이이한 가정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로 치면 막 여기 저기 필리핀이나도 연변이나도 독일이나 뭐 브라질이나 여러분들이 돈 모아서 모은 대로 어떻게든지 선교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응. 신구약을 막론하고 주회종 수종자들에 대한 칭찬은 동일합니다. 11기상 17장 10절로 16절에도 그런 것이 보이고 1 1기하 4장 8절로 16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의 종을 수정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진에 가담한 자로서 그런 일을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뭐이 사르바 과부에 대한, 뭐, 죄의 종을 축, 저기, 존, 존중해줘가지고 축복받으니까 한다. 이거는 사단적인 그런 이교적인 그런 헌신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거지. 네. 뭘 받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건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꼬이는 건데, 허다한 사람들이 그런데 넘어가 있어요. 요즘 그릇된 자들에 의해 이런 구절들이 문맥적인 의미를 떠나 악용되기도 하지만 원래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잘누려야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들을 적극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 뭐 우리가 뭘 탐해가지고 그런 사역자들은 드물 겁니다, 진짜 자기 먹을 것도 안 먹고 생활비도 안 써가면서 뭐 사역을 하지 그걸 뭐, 뭐 먹는 걸 탐하고 뭐 좋은 문화를 누리려고뭐 헌신을 요구하겠습니까? 죽을 일이 그런. <웃음>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복음 안에서 귀한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어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또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그간의 일에서 보았지만 바울의 유대인을 향한 사랑은 참 눈물겨울.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배척을 받으면서 또 유대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들에게 비친 자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차라리 그리도에게서 끊어질 지연정, 유대인들,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사과, 수고한다. 로마서 그게 10장에 나오잖아요. 9장 10장. 그, 그 문맥 속에서 나와요 과연 바울이 복음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위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런 사랑을 배워가지고 바울은 지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나가나 복음에 비친 자로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도로는 이 복잡하고 다툼이 가득하고 각종의 장애가 있으며 사망으로 둘러싼 이 세상에 복음이 될 것이 없다는 걸 알고서 저들이 당대 최고의 상업도시에서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여기서 복음 증거함에 매우 신중하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전 도시에서처럼 도전적으로 일방 복음을 선포하여 분란이 나지 않게 하고 아굴라 부부의 위치도 존중하고 또 때를 기다리며 강론을 했다. 아굴라 부부가 이전부터 복음을 알고 있었다면 저들이 그 회당에서 어떤 그 영향력을 펼쳤을 것인데 그들 부부의 그런 입지를 고려하고 또 신라와 디모데가 오기까지 그런 분란이 미리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그, 그뭐 설득시키다 하는 그런 표현은 사실은 원어 페이데이라고 하는 말인데 조금씩 소개하다는 말이 더 적합 적합한 해석이라고 칼빈, 칼빈이 말했습니다. 아무튼 그. 그 너무 무지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소개하는 걸로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내편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바울은 어떤 내용들을 강론하고 권면했겠는가. 우리가 바울이 그리토를 진정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털을 닦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의 죄책과 그 오염 그리고 율법의 기능과 역할 죄를 깨닫게 하고 선을 추구하게 하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에 의한 행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에때 믿음으로 회계를 이루는 구원 그리 또한 에도 회복되어 통일되고 완전한 완전하게 될 사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알려 주었을 것이에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린도전도 첫째 부분을 봤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오랜 전도 여행의 그 피로와 거듭 당한 박해와 고단함에 지쳐서 그곳까지 왔지만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기서 또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기회를 받죠. 어, 거기서 그래도 좋은 그 믿음의 가정도 한 가정 만나서 그 생계를 꾸려가면서 또저 안식일에는 또 유대인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의 그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해도. 끊임없이 복음에 비친 자, 헬라인들에게, 야만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또뭐그 후에 사람들에게 비친 자로서 이런 사역을 감당했다. 그리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털을 닦는 작업을 지혜롭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접근해서 자서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부속사에 대해서 또구속사 안에서의 지금 그 위치에 대해서 증거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고린도 전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늘은 바울의 그 고린도 전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많은, 어, 긴, 그, 전도행의 여 피로와 또 박해로 인한 그런 질, 고단함과, 어, 여러 육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또 일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싸움 나이다. 또 그런 과정 가운데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신령한 교통을 나누며 함께 또그 유대인 복음 전파 일을 그 하였사옵나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 일을 하는 것은 저들을 교두보로 해서 이방인 전도의 일을 그 진행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으면 우리가 잘알수 있사옵나이다. <웃음> 참으로 사도 바울의 그 사명 감당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한 것에 탄식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유행을 그 쫓으려고 하며 그 육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웃음>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참 그와는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 삶을 결코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주력해야 될 일을 위해서 이제 부수적인 일을 힘써서 할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질서있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건강도 낭비하고 지식도 낭비하고 명예, 재능 등도 다 낭비하게 되는 줄아옵나이다 주님 앞에서 먼저 무엇을 그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의 몸인 교회하로서 가장 무엇을 시급하게 하고 차서 있게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잘 헤아려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